코 아이스크림 먹어요 엄마한테는 비니 아마는니니보세요 엄마랑 전화 한번 해볼래? 네 엄마 엄마. 응 나한테는 비니 비니 비니 어? 재니 없었어? 재미있었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전에? <웃음> <비밀>. <웃음> <웃음> 웃기네 이성 아까 가서 초코아크 먹었어 아유 좋았겠네 성아 <웃음> 나 비밀이라고 했잖아 아빠가 왜 자꾸 비밀을 만들어 야한 그럼 아빠가 너한테 사줄 수해 사줄 수가 없어 걸어오면서 통화해 알았지? 집에 가서 먹을 거야. 가자. 앉아있었죠. 아이고. 이제 아, 앉아 안, 안 되겠다. 어우, 인간적으로 잠깐 서있자 고마워 음. <목소리> 서원이는 공인데 서원이 자리는 없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맨날 어떻게 살아나 앞에 잘 보여, 서원아? <목소리> 잘 보니까 그 좋지? <목소리> 아 서원이는 버스가 더 재밌어, <목소리> 기차가더 재밌어 기차 가요 버스도 재밌고? 네, 버스도 재밌고 여 기차 기, 진짜 기차는 못 타봤는데 맞아요 다음에 기차도 한번 타보자고 네, 좋아요 불러보 불렀어요 에이링 에이링 에이링 지금부터 하면 아빠가 너무 많이 힘든데? 힘들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안이 안 치우니까 좀 걸어갈까? 조금만 더 걸어가서 이따 또 안아줄게 밥맛 토끼랑 초코토끼랑 일단 가보자 이거 먹을래 <목소리> 서안이가 들고 갈래? 너가 사달라 했으니까 너가 줄자 서안이가 먹는 거이 가져가는 거야? 네. 빼빼로도 넣을게 네. 우와 신난다 서안이 초코 단체 해야겠어 비밀. 비밀이라고 너가 얘기했잖아. 아까 엄마는 이 h o 더 건강한 걸먹 y 원하거든. 아 그리고... 아이, 괜히 여기까지 왔네? 벌써 먹어? 너안 먹을 거야? 안 먹어도 돼? 어? 을을 h e 가 o 어야지 i 맞아. o t going 얼른 go 얼른 e r e I'm n 얼른, 오세요, 얼른. <웃음> 야, 추워, 빨리 해. 빨리 와 빨리. 와. 저기까지 빨리 가면 돼. 저기까지. 안녕하세요. 광명역에 이게 이게 토, 토끼를 보고 얘가 뭐 눈을 못 떼가지고. 그럼 크레스피 사왔어? 6 개짜리만 사왔어 응. 귀엽지. <웃음> <웃음> 아 이걸 사줬다는 얘기야. 오늘 <웃음> 너무 예쁘다. 나는 돈가스 가 질렸어. 아. 어. 서은이랑만 다니면 돈가스 먹겠다고 하니까. 엄마 연습하다. 나 말을 좀. 들어. 다존재를 해야지 나중에 다른 날 아침에 또따뜻해야겠 뭐야 만는 날마다 아니요 엄마랑 통화할거야? 응 저는 맞자마자 비밀 이렇 얘기했어? 아 내가 비밀 무슨 <웃음> 말이야? 이랬는데 근데 엄마 척 <웃음> 말하잖아 엄마한테 비밀이라니까 얘 옆에서 막들대는거야 <웃음> 미안해. 아니, 두 개, 십, 팍. <웃음> <파>. 두 개, 십. <웃음> 욕하는 것 같아. <웃음> 두 십. <웃음> <웃음> 네 아빠가 싫어너가해설 아빠. 얘기하는 거지. 맞아. 빠가 누가 너가, 너가 그동작을 그래. 그 하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. 심실에5 0많원 있는 데나당야 꼴. 야야야해졌다니 지금 좀라가은그 <목소리> 원래 이래이리거든우는 우리, 우 아는 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다리 우리, 우리, 우리, 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는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 와, 어 이런... 지금 막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 응. 아니 아, 몸무게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짜 아니 아... 지금 발목을 박자에 되게 되게 슷하게 찾아왔어 그게 너무 좋은데 응. 나 이것도 받아 응. 저런 것도 할수있겠다 응. 지금 막 지어내는 거잖한 응. 번도 본적 없는 거. 데 응. 봐봐!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? 어 리듬 파는 거 한국 뭐야 한국 무즈껌 치즈 껌 치즈 껌 치즈 껌 치즈 껌 치즈 껌 치즈 어 치즈 껌 치즈 껌 치즈 껌 오오오스피시 무슨 장야지 아까 이거 여자들만 <웃음> 할수는몇개 없는데 계속 부합하느라. <웃음> 그저 바라볼까 나를 바라보다 너를 봤어. 고백할까 너를 고민하다 너를 보내 이런 오늘도 원니야 내일도